Go. 네 여러분 오늘 또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강민이가 왔어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수고했어요, 여러분 어, 오늘 또 일단 스케줄은 다 끝이 났네요 아. 수고했습니다 네, 저 오늘 생각보다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나왜안 피곤하지? 오, 수고했어요, 여러분 굿 배떡 시켰어? 잘했어, 잘했어 네, 여러분 수고했어요 오늘 또 어, V l i v 켰습니다 오늘은 딱히 뭐 특별한 일은 특별한 일이 많았네 오늘 오 특별한 일이 많았어요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이 많았어요. 스텝, 그 슈챔 스프 분께서, 어, 저 성인의 날이라고 이렇게 꽃도 주셨어요. 짠. 예쁘죠? 꽃도 주시고, 이거 냄새도 나요. 그, 진짜 꽃이에요. 무대도 재밌었고, 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뭐, 하, 뭐 하세요 다들? 학교 지금 끝났어? 수고했네 원래 학교가 지금 끝나나? 너무 늦게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중학교 때몇 시에 끝났지 학교? 응. 음. 지금 퇴근한다. 아유 수고했네. 저녁 하는 중. 어. 맛있게요. 네. 어. 스물다섯, 스물하나봐요 그걸 이제 봐요? 그거 재밌어요 최근 브이앱 아, 최근 브이앱 오랜만인 거 같아 아 최근 브이앱 오랜만인 거? 나 기억이 안 나네 오랜만 아닌데 일주일 안 했다 일주일 이제 연습실가 연습실 연습실 갔다가 형들 퇴근할 때 퇴근하려고 언더커버 챌린지 아니 나 우리는 챌린지하기 좀 그렇더라고 우리 안무가 약간 챌린지 하기 힘들어 그리고 우리도 사실 말을 잘못 걸어서 챌린지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저희가 활동 전에 이번에는 꼭 챌린지를 다른 아티스트분들하고 해보자 했는데, 결국 유튜브에는 저희만 올라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귀 뚫었네, 나만 몰랐나 와, 헐. 오래됐는데. 너무해. 네, 오늘, 어, 빈 형한테 팔 근육 자랑했어요. 빈 형이 근데 제가 어 그때 잘못 말했던 것 같아요. 빈 형은 항상 제가 팔 근육 자랑하면 근육 자랑이 아니고 빈 형이 먼저 그 근육을 한 번씩 만져보거든요. 강민이 몸이 얼마나 좋나 약간 <웃음> 이런 건가? 일단 뭐제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항상 그, 그 그래도 칭찬해 주시 칭찬해 주세요 칭찬. 그리고 밥더잘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해주고 오늘 또 칭찬해줬어 <웃음> 체크예요, 체크 맞아요 아빈형 별명이 문밥이에요? 빈 형이 그그 그 뭐야? 밥 걱정을 참 많이 해요 밥꼭잘 먹고 다니라고 저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일 또 그래도 방송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어야 되나 모르겠어 생각 중 핸드폰 곤정하는 거 없어 하품은 나오네 근데 진짜 안 피곤한데 <웃음> 하품이 왜 나오지 <웃음> 안 피곤한데 하품이 나와요 왜 이러냐 그리고 오늘 뭐그 쇼챔 많은데 무대들또 너무 멋있어서 재밌었어 오늘은 더이쁜것 같다 강민이 어제는 제가 좀 별로였죠? 화장도 다 번지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제? 어제 한몇 시쯤 잤지? 두시쯤잔 거야? 3시, 2시 반? 세시쯤 잤나? 하품은 내 산소가 부족해서 간소가 부족하는 거 간소가 뭐야? 그래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저는 그 어제도 말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지금 즐겨 보고 있어요. 몇 화까지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지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캡처 타임. 좋아 청자켓 너무 잘 어울려 <웃음> 역시 여름 퓨터. 아, 나 맞아, 그거 궁금해 그거 내가 SNS를 보는데 어떤 팬분이 이게 퍼스널 컬러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컬러예요? 나 너무 궁금해요 내가 막 유심히 보진 않아서 내가 무슨 컬러인지 난 찾아봤어 여러분 저는 무슨 컬러예요, 퍼스널 컬러가? 너무 궁금해 막내 뷰로 퍼스널 컬러 알아보게 해줘 그거 어떻게 알아보는데?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알아보는 데가? 쿨톤이야? 여름 쿨톤? 여름 쿨톤이 뭐예요? 약간 이런. 이 옷을 제가 기술 올려 입은, 어, 입은 거 어때요? 기도 올려 입은 거 괜찮죠? 기도 올려 입은 거 괜찮지 않아? 그래, 괜찮다니까 근데 약간 부끄럽긴 해, 기도를 해보면 <웃음> 아 그래서 제 쿨, 쿨톤이, 여름 쿨톤이 뭐라고요? 여름 쿨톤이 뭐야 퍼스널 컬러가 중요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그게 진짜 막 연관이 있는지 아니 항상 난 생각하는 게 그냥 약간 기본 앱으로 찍어서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거나 아니면 베이스 수정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사진을 찍었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색깔이 좀안 받아 보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태어나서 사람이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고 이런 게 있지? 약간 이목구비로 정해지는 것 같긴 한데 맞아 있, 있나? 진짜? 아니면 그날 머리하고 머리 색깔하고 컨셉하고 약간 안 맞아서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장미는다잘 어울림. 고마워요. 안색이 달라진데 진짜 피부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깔쓰면내 안색이 어떤데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약간 좀 죽어요. 내 피부가 좀 이상해. 아니요 앞머리 좀 많이 잘랐어요. 이제 제 앞머리는 괜찮아. 마리오 같아. <웃음> 마리오! 아, 오늘. 아. 인터... 너무 많이 떠시더라고요. 아, 아, 그래가지고. 제 데뷔 때가 생각나고 막 그랬어서. 작가님들하고 형들하고 저희 데뷔 초창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모자 말고 옷 쪽에 둬야 돼? 이렇게? 어때요? 좀 이상해? 아이 고 뭐, 퍼스널 컬러 상관없어 사실 나는 사실 퍼스널 컬러 그게 뭔 상관인가 싶어 내가 봤을 땐 그날따라 약간 화장하고 그런 걸 조금 더그 헤어 색깔과 옷 색깔에 맞춰서 했으면 되는데 그거에 안 맞추고 원래 하는 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지 그냥 퍼스널 컬러라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 그렇게 해주니까 좀 옛날 사진도 많이 볼수 있었고 그냥 재밌었어요 내가 이런 색깔이 잘안 받으면 조금 덜 입으면 되니까 눈안 건져요 다른 형들 거 봤죠? 형들 게더 많던데? 선물이야 이렇게 누가 꽂히게 아가 지금 뭘 하는 거죠 안경은 원래 거 찾았어요 제가 이거 말씀안 드렸구나 원래 거 찾았어요 원래 거 찾았어 <웃음> 이게 내 퍼스널 컬러랑 맞는 거야? 왜? 아 색깔이 연보라라서 신기하야 아니, 근데 진짜 오늘 그냥, 어, 인터뷰 하는데 그분들도 떠시고 하니까 저도, 저도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빈이 형은 절 귀여워하고 있고, 그냥 모든 게 재밌었어, 오 잘하시던데 그래도 또뭐 있었지 쇼챔에서 그리고 일단 오늘의 쇼챔은 와 아닙니다 안경 쓰는 세이커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 왜 우리 왕따 시키지 마? 왜 왕따 시켰어, 내가? 언제? 옆에 매니저님이에요. 매니저님 보여드릴까요? <웃음> 아, 말을 하다마냐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거, 이거는 배러들이 아무리 째 수도 말 못해. 아, 또뭐 있었지? 뭐 재밌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아, 그리고 무대가 너무 멋있어서는 재밌었어. 오늘 진짜 나오신 분들 무대가 너무 다 멋있어서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자켓 사진 또 올라왔던데, 맞죠? 올라왔어, 올라왔어 죄송 <웃음> 올라왔는데 어잘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 그쪽 그 트위터를 트위터 사진이나 막 그런 것들을 잘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나왔어요 머리 는 여기 빛나 온 텐데. 퇴근하면서 들을 노래 추천해줘 저요? 음... 모르겠네 난 그런 거 신경을 안 써가지고 말이 없다. 어떡하다, 이거. <웃음> 자, 일본 해주세요. 곤방화, 강민데스. 일본어 공부해야 되는데. 음, 어? 용승아 결혼하자님이 대신 대신 추천해준대요. <웃음> 옥상달빛 노래. 옥상 달빛 이란 노래인거같 은데, 건 반와 아, 건 반와 보쿠 와 베리베리 강민데스. 성달빛 선배님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몰라요 원래 노래를 잘안 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Please make a finger heart. 오빠 나 인생 내것 포즈 네개 4개 추천만 네 개만 추천해 주라. 나는 근데 인생 내것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찍는 거잖아요. 약간 좀 재밌게 찍는 게 좋아요. 벌써 다 왔어요? 와 벌써 다 왔대요 여러분. 음... 오늘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음, 오늘 세카 셀카? 오늘 세카는 모르겠다 내가 많이 찍진 않았어 세카를 한번 볼게요 다른 날세카도 있으니까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아직 네, 활동 안 끝났으니까 어, 저희 한번 행복하게 활동 끝까지 마무리해봅시다 빠이빠이